그 쏟아진 뉴스인데 이게 예. 예. 국가 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국가 부채 2천조 이런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이거 좀 해설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예, 에...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부가 쓰는 돈을 이제 우리가 예산 혹은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회에서 이제 어떤 간에 심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어쨌든 간에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 결산입니다. 결산. 예. 예. 그래서 예. 어저께 이제 국가결산을 이제 2020년도 국가결산을 했어요. 작년 거는. 그걸 예.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보고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보도자료로 나왔고. 보도자료로 나온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 보게 되면은 국가 채무라는 용어하고 국가 부채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이제 국가 부채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채무라고 부채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전문가들도 이제 사실은 사용했던 국가 부채가 정확하게는 국가 채무인데 예. 국가 부채라고 우리가 이제 이번 저렇게 써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 채무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debt, 빚이죠. 예, 빚이고요. 예, 예. 부채는 이제 liability라고 해가지고. 아... 예. 예, 최근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 은행에서 이제니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이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았어요. 예. 1억 원을 받았어 그러면 예. 그 1억 원은 내가 꼭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채무입니다. 그건 채무. 예. 근데 만약에 우리 공장자님이 <웃음> 운동 좀 하려고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예. 연회비를 그래서 1 년에 뭐한뭐 100, 백만 원을 냈어요. 예. 백만 원을 냈는데 그 헬스장 주인 입장에서는 예. 그 100만 원을 그러니까는 돌려줄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돌려줄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문 닫았을 때 예. 문을 닫아서 서비스를 제공 못하면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이 채무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100만 원 받은 거는 지표상으로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제 부채로 잡힙니다. 아. 아 <웃음> 그러니까. 채무라는건 반드시 갚아야 되는 확정된 빚이고 그렇죠 예. 부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이 돈을 빌렸는데 쓰는데 예. 예. 공기업이 망해서 못 갚는다 예. 혹은 뭐 어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빚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이거 개념이 다른 거구나 공기업도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있잖아요 기업들도요 예 네? 기업들도요 예. 근데 공기업이 또 그러니까 그, 그 부채가. 그 부채가 그러니까 이래서 국가 채무가 되려면 은 예. 파산을 해가지고 아. 파산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기업에 대한 부채는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정부의 이제 채무가 되는 거예요. 아 부채하고 채무가 다른 거구나. 지금 근데 언론에서 음.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거는 후자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아이 다른 거구나. <웃음>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채무, 네. 채무로 돌아가자면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무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정부가 발표했었던 예. 한 847조 정도 되는 게 똑같이 그냥 그대로 어, 똑같아요. 그게 그러면 그한 40%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44% 이제 예. 44%라는 게 지난해 계속해서 말했던 게 그대로고요. 그게.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해 내내 그리고 올해 초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선진국 평균 100 몇십 퍼스트라 100몇퍼로에 비해서는 예. 매우 낮다. 이게 그대로 그렇죠. 유지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숫자 장난이구나 이게. <웃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채가 이제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요. 아, 자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주택을 구입하는 걸 예를 들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려가지고 5억짜리 내가 주택을 샀어요. 예. 그러면 내 5억이란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 예. 자산 중에 부채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채 1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채가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예. 자산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 왜냐하면 그 부채를 자산을 확대하거나 획득하거나 예. 혹은 생산하기에 쓴 거라서 예. 국가 부채는. 예. 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늘은 인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늘은 부채가 뭐냐면은 이 연금들 있잖아요. 예. 공무원, 군인 뭐 이렇게 연금들, 예. 정부가 어쨌든간에 직업 보장해주는 거예요, 사실상이요. 예. 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연금 내는 액수가 많아지면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나중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상환해줘야 되는 아, 거예 그렇지, 그렇지. 그게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부채가 증가한 만큼 한 100조 정도 이상이 증가했는데 예. 그거만큼 이제 연금 수입도 많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만약에 100조가 늘었다. 그런데 네. 그게 연금 부분이다. 그, 네. 그 말은 연금이 100조가 그만큼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5년 후, 20년 후, 혹은 뭐 앞으로 정부가 쭉 이건 되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네. 그게 장부에 달리는 것이지 네. 지금 우리 형평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네.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아 1인당 그러니까 뭐 국가 채무가 뭐 1635만 원이다. 이렇게 막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 예? 근데 우리가 1인당 자산도 한 4800만 원이 넘어요. 국민 1인당 그러니까요. 아 야, 이거는 채무와 부채 거의 똑같이 일반인들은 쓰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명확하게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보자면 후자 국가 부채의 아. 개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정부가 예. 지금 세금을 걷어뒀는데, 예. 혹은 뭐그 어,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연금을 걷어뒀는데, 예. 앞으로 이게 15년 후에는 되돌려줄 돈이니까, 그게 장부에 달렸다. 그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연금 납부액이 많아지면요, 부채도 늘게돼있어 연금 부, 납부액이 많아졌다는 건쓸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웃음> 예? 아, 야, 그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 예. 근데 이제, 고 후자의 개념을 다 모아서 2 0 0 0조가 넘어서 지금 당장 GDP를 넘어서 으니 큰일 났다. 그렇죠. 이렇게 뉘앙스를 바꾸러 그렇죠. 거구나. 아 이거 해설해 주지 않으시면 진짜 모를 내용이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부채와 채무도 구분하기 힘들고. 똑같죠. 그렇지.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확정 빚을 예. 마치 확정된... 거신량 뉘앙스를 바꾼다. 그렇죠. 음에 그걸 쏟아냈다, 기사를. 네. 이런 의미구나. 이거는 전부 다비실하려면 공격이 파산해서 더 이상 그, 되돌려 줄수 없다든가. 네. 그, 국민연금이 파산해가지고 그걸 못 네. 준다든가. 뭐 이런 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 참, 나쁘네. <웃음> <웃음> 야, 이거 반 거짓말이다, 반 거짓말. 그, 국가 부채가 2,000조를 맞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설을 해줘야 네. 제대로 된 보도네요. 그렇죠. 아하. 그러다 보니 그것을 또 국민 1인당 빚이 얼마라고 계산해서 또 환산해서 네. 얼마다. 큰일 났다. 그런데 네. <웃음> <웃음> 네. 이 1인당 네. 빚도요. 네. 일인당 빚도 그러면 제가 과거도 얘기했지만은 국가 채무가 예. 두 가지 종류 채무가 있어요. 또또두 또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은 국가 채무와 부채를 구분하셨고, 예. 국가 채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 847조 정도가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나왔거든요. 예. 예. 나왔는데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정부가 이제 그니까는그상한을 이제 뭐 세금 같은 걸 받아서 예. 상한을 해야 될게한 61%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 한 40% 가까운 것은 정부가 상환할 자산을 갖고 있는 빚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월 달 경에 인도로 기여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그 외화. 달러나 유로화 같은 거도 자금을 확보를 하잖아요. 예. 이제 뭐 외환시장 안정을 이해해 가지고 예. 그래서 작년에 10억 달러를 그러니까 이제 외채를 발행한 게 예. 발행을 하면서 유로채권을 유로에서 발행 유로채권을 발행하면서 예.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는 게이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10억 달러를 만약에 조달을 했으면은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채무에 잡혀요. 예. 근데 10억 달러라는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걸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돈을 써버린 게 아니라. 그렇죠. 외화 보유를 위하여, 네.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그냥 네. 지고 있는 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빼, 그걸,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저, 빼고서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건 빚이 아니지. 그이 아니죠. 예, 장부는 달렸지만 네. 빚이 네. 아니지.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1억을 빌려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 샀으면은 네. 1억을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처분하면 저, 사안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그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환전을 했을 뿐이지. 그렇죠. 내 주머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장부사 내가 달러로 갖고 있느냐? 아니 한국 돈으로 갖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로 바꿨을 뿐이지. 예. 혹시 외환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이제 국가가 그걸 가지고 방어하거나 혹은 뭐 네.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아니에데 그렇죠. 그런 거 빼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갚아야 될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1인당 1,635만 원는데 이걸 빼고 해서 하면 1인당 1,000만 원뿐이 안 된다. 아. <웃음> 이런 얘기고 아, 이것도 숫자. 1 6 0하고1은또 다르죠. 거기다가 또천만 원도 있잖아요. 예. 정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예. 대부분 그거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85%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한테 래서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거고 예. 아들은 저한테 채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둘만 산다고 한다면요, 예. 1인당 그러니까 부채가 5 0만 원이다. 예. 이렇게 계산 이렇게 얘기 발표하는 를 거라고 그러니까요. 아, <웃음> 네. 지금. 아 그런 식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저 내가 빌려준 돈이 그러니까 국민한테 정 정부가 그한 것이 빌린 돈이 국민이 국민이, 국민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예. 이해했습니다. <웃음> 네. 그 구분해서 받아들이기 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해한 것 같아요 곧 잊어버릴 것 같은데 저는 또 <웃음> <웃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저는 아까 잠깐 예. 얘기했지만 자산도 계속 증가를 해요 정부 자산이요 그러니까요 무슨 정부 자산이 부채보다 한세배 많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웃음> 내가 이제 10억이 내가 자산이 있는데 3억이 부채가 있어요. 예. 그 아들한테도 이거 물려받을래 안 받을래? 예. 그럼 부채 때문에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웃음> 3억 부채 <부처> 때문에. <웃음> 그렇지. 네. 네. 세배가 자산이 많은데. <웃음> 예. 자, 이해했고요. 예, 또한 가지 이제 안, 나오, 안 나오시는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 뭐 상승, 이런 예산. 이산...